목대 모양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같이 해서는 남들이 이상이 될수 없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후... 승자는 승리를 갖지만 패자는 승리를 제외한 모든 걸수가는다 국가대표 올림픽 1티어라면 안녕하세요 또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한체대남는내 네. 후배야? 어. 너야미야야 노미야, <웃음> 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야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한미야 노미야, 노미야, 는미야 노미야, 노미야, 미야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미야, 노야야 안녕하세요. 지금 미친 아저머. 네 안녕하세요. 싸움벽 맨날 졸 터지는 조팝나무 조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가 막힌 이보양식 혼자 먹긴 너무 아까워 가지고 같이 먹을 분들을 불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앉으세요. 앉으세요.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거 알죠? 뭔지? 팀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 만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어. 라면이 너무 좋아. <웃음> <신나? 너무 웃음> 너 블래기. <물레기. 웃음> 와. 와. 많 먹을 다 아, 주선이가 또 맛있게 먹거든요. 아, 돼지어 아니야? <웃음> 어. 자, 어, 잠 <잠깐만>, <웃음> 그리고 일단 원래 니랑나랑 10년 친구고. 음, 10년 친구인데 음. 태권 선수 할 사람 음. 오면 니까동료을 음. 소개해줬잖아. 어. 어떻게 만난 건지 어. 좀 얘기를 해줘. 시청자분들이 이게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음, 제가 먼저 해줘. 선임으로 네. 상무에 갔는데 이제 후임으로 태권도 후임으로 와, 이제. 너네 상무 동기라며. 아니 야. 아니 한, 선임이세요. <웃음> 선임이지 내가. 네. 아, 완전 동기 잡혀. <웃음> 하여튼. 음.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저기 돈킹이 매치를 잡고 있는 게아 조준호가 얼추 한국에 있는 모든 종목을 거의 다 섭렵을 했다. <웃음> <웃음> <웃음> 정점을 정점에 다가간다 <닿아간다. 웃음> 정상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어 음. 패배자들끼리 한번 붙여서 그들만의 패자 부활전 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음. 그래서 지금 첫 매치가 태권도 대 복싱 음. 복싱 대 태권도. 그냥... 근데 어릴 때부터 태권도한테 진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그권는뭐라자식감 그래서 한방이 있잖아 나는 아, 예전에 그렇다, 우리 원래 태권도, 태권도를 하잖아 그렇죠. 아, 아 태권도를 했어? 했지, 너, 너 유도도 하고 태권도 너도 건종이네 끔찍한 운정 태권도 어, 두달 했어 두달 <웃음> <두달 웃음> 했는데 <웃음> 내가 꼼질이 다 이겨가지고 그만뒀어 야, 그럼 네가 대한민국의 택시기사님들이랑 다르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택시 탈 때마다 유도했대 복싱했다던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 타면 복싱했다고 <웃음> 내 타면 어, 유도했다고 동균이 타면 태권도 했다 그런다고 중는4단이 사단이세요. 택커는 무리하지 다 사단. 네. 네. <웃음> 근데 주성이가 세대 자기는 세대만 세대면 간단데. 자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웃음> 왜 왜. 전화로 할때 니펀치 네 수면제라며. <웃음> 여기 수면제 달려있다며. 아 수면제. 황천길 <웃음> 내가 수면제 황천길 수면제 황장깨. <웃음> 어,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죠. 있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자존심에 걸렸는데 재미로 나오는 거예요? 싸움 배고 자존심에 걸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즐겨야죠. 네? 일단 즐겨야죠. 그 라면이나 즐기시면. 네, 그런 그런 허슬픈 각으로 나올 거면 선수 교체를 하겠어요. 이런 불량한 보양식에 걸맞지 않는 그런 또 파이팅이 나올까봐. 아... 자 우리가 또이말 따라 소식 그게 뭐고? 가득. 죠자첫상 원샷 씨. 선 어... 아... 선임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은 군대 선후배. 음. 불편해 갖고 말이 잘안 나오는 거 같으니까 야자는 야잔데 모두가 반말을 하는 야자. 지금부터 존댓말 하는 사람은 무조건한자씩벌주한냐 씨. 자, 시작, 시작이야. 어, 제작이야. 아, 맞아. 이제 한번 싸워 봐. 놀와 족발. 음. 족발불 하잖아. 알지, 족발. 음. 우리 족쟁이. 아, 족쟁이라나 부산. 서 아, 뭐 거의 다 족쟁이 막뭐 족발, 족발 이렇게 하지니네는잽이 응. 와 거... 아유 내가... 우리 칙칙이 칙칙이 칙칙이, 칙칙이 칙칙이 칙칙이 칙칙이 칙칙이 칙칙이 내는 없는데 기때기 기때기 음. <웃음> 이래 많이 하잖아 그게 우리는 없는 게 음. 그게 없는 게 그래서 유도가 되게 신사운동 음. 예의운동이었어 우리는 그게 없잖아 기때기 네 생각이고 아무도 기때기라고 안 하잖아 아. 아, I'm going to 가 있어. 우리 상무까 i 는목 n e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어 g to go to the house. I'm g o 어, 근데 야, 어. 내가 학교에서 니 봤어. 그래, 아, 어, 아, 어, 아 맞다. 야, 야 기억난다. 아, 아, 아, 아. 어, 정신병자. 이아 아, 아. 근데 태권도가 야, 맞네. 다른 종목이 안 별로 안 치. 네아 그래, 맞다. 음. 왜냐면 태권도는 사람이 많아. 아 그때부터 봤지. 태권도 아, 아까 질트끼리 치는 간소프레 내는 거. <저> 아, 왜냐면 <웃음> 최대 때도 내가 좀 세다 아, 이거지. 어? 알잖아. 그러니까 아, 아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냥 쎄기만 하면 우리가 와저 진짜 쎄다 하는데 맞아 음, 알잖아 좀말 그니까 두개 같이 하니까 주성이가 근데 나후때 엄청, 엄청 깐그렇지 <웃음> 내가 그때 나이 제일 많았니까28고으로와서 그러니까, 그 그, 처음 고 진짜 진짜 어 그랬어. 야 니가 야, 그렇게 아니, 어떻게 말하냐 야, 나 존나 잘따라 야, 야, 너는 선배 꼬질러가고 지 영창 보내자 너는 선배 꼬질러가고 지 영창 보내자 야 X야 니네 선배님이랑 렇게 본다고 꼬질러 그 x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한테 그 X야 나랑 칠을라 했어 내가 한 달에 먹으려고 했다고 뭐 참치적인 안치더라 그러니까 니가 상구사상 제초로 선배 영창 보냈어 아 미치지 친상황 아니 나는 내가 성인 때나다 잘해준 줄 알았어! <목소리>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친하잖아... 그러면 친한다고? 내가 만약에 제대하면 그 사람이 안 보잖아! 그 사람을 싫어하면 동윤에 나랑 연락을 해! 하잖아... 맞지? 아, 뭐 그거랑... 그거랑 <웃음> 그때 있을 때라고! 그럼 왜형 멋있어요 하면서... 그, 멋있어요 하면서... 뭔지 깨... 그럼 왜... 뭐 깨? 얘가 있냐? <있나. 웃음> 지금부터 이 ㅅㅂ이야! 일나이트 <웃음> 아, ㅅㅂ 아, 뭐? <웃음> 자꾸 그렇게. 아, 아 내가 형, 형 멋있어요 했다고? 야, 댓글에 아, 샌드백치면샤방고 멋있어 하잖아. 아, 그럼 난. 거기다 내가 욕할 수 <웃음> <웃음> 와,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웃음> 아, 너는 창각속에사는 거야. 문좀 닫아주네. 문좀자고아 <웃음> 그래? 와 애들 <웃음> 맛있 향기롭네. 맥주 음. 역시. 애들바! 나 이거만 먹어. 음. 아, 저희 싸움 여에서는이 음 술자리 토크를 위해서 네, 네. 많은 주류 업체에서 어, 후원과 음. 협찬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맥주는 에델바이스. 음. 이 진짜 제일 맛있다. 진짜. 아야 집에서. 이 새끼. 안 먹어. 이 새끼네. <웃음> <웃음> 야, 니네 둘이 <웃음> 싸워야 돼. 아유. 난 빼. 이렇게, 이렇게. 야, 언제 아는데 우리? 일단 내 발을 안 씻고 올 거야. 왜냐면 얼굴에 엄청 이제 난 꺼내. 여기 맨솔에다 바르고 올 거야. 너도 <웃음> <웃음> 그래 파스 뿌리고 띄할때 내가 존나 때릴 거야. 맞아. 야, 우리는 반칙이야. 반칙이야 우리도! 파, 근데 파스, 해, 파스 냄새, 냄새 나면 반칙이야. 태국 시합 때 아. 가면 태국 사람들은 여기에 맨솔에다 바르고 우리한테 비벼. 우리도 그래 여기다 맨솔에다 그래. 바르고 파스 뿌려 뿌려. 어. 이거 맞잖아? 그래. 턱만 아픈 것보다 네 안녕하세요 어째... 맨손의다 회장님 <웃음> 저희 싸움역에서는 맨손의담의 어, 협찬과 후원 광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맨손의담 파이팅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래서 동윤아 어. 나랑 할때 어떻게 할까? 쫄았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야, 내 보는 내가 창피아가 소방이야? <웃음> 아니 근데 그럼 세방 방 때려야 돼 세 방? 아세방 어, 정도. 빵빵빵빵빵 아, 빵. 발차 이대로 쑥 딱딱딱 하면 돼. 나손안 써. 태권도 이거 하잖아. 이 씨. 그건 뭐지 어디 태권도장이나. 태권 너 태권도 비하하는 거지? 태권 이거 하잖아. 지금, 지금 얼마나 많은 태권도인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아, 대한 민국이 아. 2천만 태권도인이 보고 있는데 너 지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웃음> 저르게 선수인데 우리. 주성이이크 a 네. 안 d the b 스 x i n g e a 끼지 말까 근데 복싱이 진짜 대단한 운동이긴 한데 나는 근데 주성이는 <웃음> 일것 같아 you got. n 이 b o 중량급들 eats, you know, you know, you k 이 o w you k n o 빤치는 인정하는데 아, 이 경량급 칙칙이들은 음. 인정 못한다 경량급의 칙칙이들 <웃음> 매회도박키아 무시한다 이거네 매회도 너, 아니잖아 너매회도 아니잖아 팍키아오야? 이거 주시아오아 지가 주시아오 아니 인스타에 써놨어 주시아오 <웃음> <쥬시아우>. 어, 인스타에 <웃음> 어. 근데 나는 아 지금 주시아오를뭐글래요 아, 아, 뭐 얘는 뭐 나는 그냥 재밌게 즐겨야지 그냥 즐기면서 음. 아니 뭐몇대 뭐 맞으면 더 때리면 되는데 매치 성, 성사 가된거잖나요 지금 그죠 자신 없어? 아니 자신 있죠 그러니까 짠면하면안자 <웃음> 훌륭한 파이팅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